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또 1045회 토요일 방송 복귀 방송입니다 어, 1045회 당첨번호는요 어,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 6, 14, 15, 19, 21, 41, 보너스 볼37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이번 2차에도 유튜브, 유, 이번 2차 유튜브 방송은, 방송도 어,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나요? 자, 한번 복귀 방송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045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방송을 했고요.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 화요일날은 내수중 1에서 2수 필출, 수요일날은 넷중 하나, 목요일날은 넷중 하나 이상에서 보는 이수가 살펴봤습니다. 말은 약수 또는 제의수 총정리를 했죠. 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10, 10이었는데요. 이거는 5연속이었죠. 퐁당퐁당 자료고요. 여기는 어, 이렇게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올라갔고 4연속이고요. 여기 4연속 이랬습니다. 어 퐁당퐁당 자료가 이제 기운이 빠졌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어, 그래서, 어, 그, 이제, 당분간 앞으로 한 4, 5주는, 어, 이제, 약해 보일 겁니다. 이제, 저, 재수에 가까, 깝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건 제외가 잘 됐습니다. 퐁당퐁당 자료가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이제 그 예외, 저, 예외인 경우도 로또니까 있는데, 어, 일반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약수도, 어,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퐁당퐁당 자료는, 이제, 당분간은 이제, 아, 그, 제위수 쪽에 가까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잘 제외가 됐습니다. 어, 그, 말씀드린 거 한번 같이 한번 재방송으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퐁당퐁당 자료. 약하다는 거. 음, 대상수는 10입니다. 10이 이렇게 퐁당퐁당 5연속 같죠? 어, 그래서, 어, 이번 2차에 10이 또 출을 하면 이제 6연속 출이 되는 거예요. 어, 퐁당퐁당 자료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연거포 나온다 고했는데두주 연속해서 나오고 지난주 에 전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통계상으로 볼 때는 어, 당분간은 이제 약수가 아저 풍당풍당 자료가 이제 전멸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제 자, 그랬죠? 풍당풍당 어, 자료는 이제 당분간은 기운이 좀 이제 빠졌습니다. 자, 다음은 어, 여기는 어, 우측. 어, 그로두개단 타기를 하면서 5연속을 나온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20이었습니다. 아, 이것도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은 어, 12번이죠.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아 5연속 을나갔죠 이것도 제외됐고요. 다음은 40이었습니다. 이건 퐁당퐁당 5연속을 갔는데요. 아, 이것도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아, 역시 포, 퐁당퐁당으로 4연속 올라갔고 또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는데요. 아, 이것도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아, 이 약수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 18도 이렇게 퐁당퐁당 아, 4연속 올라갔고 여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제외됐죠? 18번데요. 다음은 어, 1번이었습니다. 아,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는데요. 아, 이것도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6번입니다. 아, 6번은 출 했어요. 이건 좌측으로 좌측 사선으로 어, 4연속 갔는데 이건 출했죠. 6번은 출했습니다. 다음은 어 16번이죠.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는데요. 요것도 어 제외됐습니다. 또 다음은 어 31번인데요. 요것도 어 제외됐죠. 31번이요. 다음은 32번인데요. 아, 이것도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아, 이것도 제외됐고요. 다음은 34번이죠. 아,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제외됐어요. 다음은 5번인데요. 이건 퐁당퐁당 4연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외됐고요. 퐁당퐁당 자료는 이제 기운이 빠졌다고 라 이제 아,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어, 아주 예측대로 잘 적중하고 있습니다. 또 7번도 퐁당퐁당 4연속이죠. 그래서 이것도 퐁당퐁당 자료 역시 제외됐습니다. 퐁당퐁당 자료가 이번 이차에 유독 많았는데 어, 아주 깔끔하게 제외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수를 총... 어, 14개를 어, 보여드렸는데요. 어, 여기에서 한개 내지 두 개를 살펴보시라고 그랬죠. 한개 내지 두개 이제 기운이 빠졌기 때문에 한개 내지 두개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실제로 한 개가 나왔습니다. 6, 1개가 나왔죠. 어, 지난 2차 어, 저 지난 월요일 날 어, 방송한 거 재방송으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 약수가 최근에 좀... 기가 좀 세었었죠? 어, 그래서, 네 개도 나오고, 연속해서 네 수가 나왔고, 지난주에는 1.5수가 나왔습니다.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요. 보너스 볼 4번하고, 어, 실당번 36번하고 두 개가 나왔죠? 어, 이제 약수가 이제 기운이 좀 이제 빠졌을 거예요. 이제 이번 2차서부터는 이제, 한개 어, 내지 두개 정도, 이렇게 이상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랬죠? 어, 한개 내지 두 개, 이제 기운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한개 내지 두 개를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은, 어, 화요일 날, 내수중1에서2수 어, 필출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회귀분석 자료였죠? 어, 회귀분석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필출 끝수를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1년 끝수였습니다. 어, 1년 끝수가 필출 가능한 이유는 10일, 20, 30일. 이세 개를 제거하고 보면, 현재 구연멸 중인데, 1에서부터 1044회까지 5연멸이 딱네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어, 6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필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했는데, 아, 여기에서는 두 개가 나왔습니다. 20이라고 어, 41이 나왔죠. 어, 여기서도, 1 0일 20, 30일을 제거하고 봐도, 역시 20이라고, 어, 40일 이렇게 두개가 나왔습니다. 음, 아주 잘 적중을 했네요. 음, 어느 사이트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는 1년 끝수를 전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 여기서는, 저 헌터는, 어, 이, 유가 1년 끝수가 필출 가능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 헌터가, 어, 필출 글수는 거의 100%에 가깝게 적중하고 있죠. 현재까지는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헌터도 사람이니까 오류 날 수도 있죠. 다만 헌터는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고 항상 통계자료에 의존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중률이 높은 겁니다. 자, 다음은 회귀분석자료였죠. 어, 회귀분석자료 원본에서, 원본이 이랬는데, 여기에서, 어, 여기 원본 보면, 5, 11, 14, 15, 19, 25, 28, 35, 36, 37, 42, 43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내수를 네 이렇게 뽑았는데, 28, 35, 36, 43을 뽑았어요. 어, 이거를 뽑은 이유는 있습니다. 조금 이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뽑았는데, 어, 이게 전멸을 했어요. 전멸, 실패를 했죠. 내수 네 뽑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어, 내수 중에서 안 보이시면 37번도 살펴보세요 그랬는데 하필은면 37번이 보너스 볼이었습니다 어, 회기 분석 자료는 요거 하나가 이번 이차에 어, 그 뭐냐면 실패를 했죠 나머지는 다 적중했습니다 이요 어, 내수 뽑는 것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수 중에서 안 보시면 37도 살펴보세요 하더니 그게 또하필또 보너스 볼이었어요 어, 내수를 이렇게 뽑게 된 이유는 어, 필출 3수클럽에 올려놨는데요. 어, 그,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본에서는 이렇게 14, 15, 또 19, 보너스볼 37, 또 실당번 41, 이렇게 다섯 개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필이면, <웃음> 여기 안 나오는 수만 이렇게 골라서 뽑았죠? 음,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필출 3수클럽에 올려놓은 자료인데요. 어, 4, 35, 36, 43. 어, 이게, 어, 현재 3연멸 중이에요. 이 그룹이요. 3연멸 중이라서, 어, 지금까지 그 헌터 복귀 자료상으로는, 어, 3연멸이 최대입니다. 타이 기록이에요. 어, 5연멸 이상은 한, 4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35, 36, 43이 여기에 다 있어가지고, 아 어, 요거 틀림없이 나올 거다. 이렇게 봤고, 28번도 개인적으로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28번을 더 붙였어요. 이 중복되는 35, 36, 43 말고 28을 더 붙였고 여기도 이렇게 써놨죠. 어, 숫자는 매주 바뀌는데 이 대상수 중에서 4번만 빼고 유튜브에 올린 어, 회기분석 자료에 모두 들어있네요. 그래서 우연입니다. 이렇게. 우연, 우연이에요. 이건 아, 이렇게 우연히 일치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중복인 세수를 먼저 살펴보세요 하고 필출 삼수크럽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 그랬는데 그게 이게 아, 신기록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사연별이 돼버렸습니다. 다음 이 차에는 이제 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대단히 높아 더 높아졌죠. 신기록이니까요. 어 아, 역시 이거 아 필출 삼수크럽 일반 분석실에 올려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아, 다음 이 차에도 이 아, 요거 자료 나오는 대로 이게. 어, 월요일날 밤 안으로, 늦어도 월요일 밤 안으로는 이 자료가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어, 그 일반 분석실에, 필출 3 0으로 일반 분석실에 역시 또 올려놓겠습니다. 어, 이거는 보통 한 개에서 많으면 다섯, 어, 여섯 개까지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세개 어, 내지 네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바로 거기다 또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서 이 36을 2월수, 이 36이 나오려나 하고 헌터는 내신 기대를 했더니, 아, 이번에 2월수가 전멸을 했죠. 그래서, 좀, 이게 아쉽습니다. 어, 이번 2차에서 요, 요 자료 하나만, 내수 네 뽑는데 실패했어요. 나머지는 다 적중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는요. 자, 다음은, 아, 요거, 이, 이 자료만 아니었으면, 아, 이, 여기에 있는 거, 이것들을 다 살펴봤을 텐데, 아, 37한 번, 하나만 이렇게. 만약에 네수에서 안보이면 37도 살펴보세요 하고 이렇게 올렸죠 아, 좀 아쉽습니다 요거는요 이 자료에 아주 깜빡 속았어요 자 다음은 수요일날 올려드린 아, 여기는 넷중 하나입니다 아, 여기는 이랬죠 뭐냐면 1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1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요조건은 아, 현재 아, 4연멸종이고이 조건은 5열멸종이라서 나올 시기가 다 임박해져 있는 두 그룹이었어요. 아, 그랬는데 아, 이게 그 뭐냐면 잘 맞을 때는 두 그룹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 이번 2차에도 그렇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아, 보너스 볼만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수도 없으면 1등, 1등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1등이 아니고 2등이었습니다. 아, 좀 아쉽습니다. 음, 37번이 보너스불로 나오고 어 좌측권은 이번 이차 전멸을 해서 5연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이차에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 아, 이제 6연멸로 넘어간 거죠, 이게. 아 6연멸. 아까 말씀 잘못 드렸네요. 좌측권은 5연멸일 중이고 우측권은 6연멸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6연멸 중인 거에서 보너스불 하나 나왔고 요거는 이제 다시 6연멸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이차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적어도 한 그룹 이상은 필출인데 모두 추락을 기대합니다. 이랬는데 한 그룹에서만 보너스 볼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목요일에 올려드린 내수 네중 하나 이상 여기는 콜드수였습니다. 콜드수를 살펴본 거였어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도 어, 우선 먼저 콜드수를 살펴보기 전에 어, 아욱한 분석을 보여드렸어요. 어, 헌터 자료상 아, 여기가 필출로 보이는 구간이었습니다. 아, 이 구간이었죠. 자, 그랬는데 어, 여기가 헌터 자료상 여기 필출로 보였고 특히나 어, 육구 주변수가 지금 사연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꼭 나올 거라고 봤고 필출 3수 클럽에도 그래서 29, 30, 36, 37, 43, 44 여기가 1에서 2수 어, 필출입니다 라고 헌터 연구실에 이거 올려드렸어요. 어, 그런데 어, 여기서 헌터는 개인적으로 두개 두 이상을 봤어요. 30, 44가 필출이라는 자료가 하나 있었거든요. 30, 44 중에서 그래서 30, 44 중에서 한수 또 36, 37, 43 중에서 한수 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예상이 어긋났습니다. 보너스 볼이 나왔어요. 어, 37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항상 로또는 어, 생각한 대로 어, 나오는 건 아니죠. 이렇게 어, 기대했던 것보다 어, 여기가 좀 부실하게 나왔습니다. 보너스 볼한 개만 나왔으니까요. 어, 또 골드 수에서는 어, 여기서는 어, 21번이 나왔죠. 내수 중에서 13, 21, 25, 38을 헌터가 콜드수에서 뽑았는데요. 아, 여기서는 21 하나가 적중됐습니다. 아,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서는 회귀분석자료에서 세수 뽑는 데 실패했고 아, 내수 내수 뽑는 데는 실패했고 회귀분석자료 원본에서는 다섯 수가 나왔고 내스중에서안 아, 보이시면 37도 검토해 보세요. 했더니 37이 또 덜렁 보너스 볼이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로 유튜브 방송은 아,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은 필출삼수클럽입니다. 어, 필출삼수클럽에 음, 그 헌터가 자리 올리기를 어, 여기는 어, 두개 그룹을 헌터 연구실에 올렸어요. 하나는 세수 중 자료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육구 주변수였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세수 뽑는 게 이번 회차도 또 실패를 했어요. 9, 27, 28, 43인데요. 이게 헌터 자료상 여기가 필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신기록을 세워가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종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어, 다음 회차에도 여기는 또 다시 자료 어, 이 자리다. 헌터 연구실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쉬움이 많아요. 요거, 음, 요번 회차는 꼭 나올 줄 알았는데 9, 27, 28, 43 이었거든요. 어, 여기에서 헌터는 27, 28 여기를 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아, 여기 전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두수중세수중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0, 44 중에 하나 그 다음에 36, 37, 43 중에 하나 이렇게 30, 44, 36, 37, 43 중에 하나 이렇게 어, 각각 어, 한 개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30, 44가 이게 필출이라는 자료가 헌터 헌터 자료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받고 여기는 보너스, 아, 저, 2월 수 36이 여기 들어있어서, 아, 그래서 각각 한 수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보너스 볼만 나왔습니다. 아주 보너스 볼 37이, 음, 헌터 자료 쫓아다니면서 끝끝내 이게 속을 새겼습니다. 이번 이차예요37 하나가 보너스 볼로 나왔습니다. 어, 그, 헌터 연구실에, 그, 연속해서 두주 실패를 해서, 어, 이 헌터가 여기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 긴장을 너무 해서 그런가 아주 성적이 부실하네요. 요번에 차에도 보너스 볼 하나밖에 안 나와져서, 어, 면목이 없습니다. 아주, 그 긴장을 너무 했나 봐요. 너무 조심조심 하니까 여기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뭐, 긴장을 하나 하나 여기는 이, 어, 9, 27, 28, 43은 헌터 자료상으로 여기 필출, 지금 신기록 중이라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 어, 이번에 차안 나왔습니다. 다음 이차에 이제 기대를 하겠습니다. 나오, 나오시기는 이제 지나간 거거든요. 꽉차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바뀝니다. 다음 이차에는 이 숫자가 아 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어, 그룹이 이제 계속 숫자가 바뀌는 그룹이에요. 여기는요. 개수도 바뀌고요. 자 다음은 어, 자유분석실과 일반 분석실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자유분석실에는 함께 찾아봅시다고 하 올렸고 어, 일반분석실에는 어, 저지난 이차 어, 44회에 어, 나올까요라고 올린 자료가 현재 이제 삼면면 중이라서 꽉차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이차에는 이제 타이 기록이라서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올려드렸는데 어, 안 나오고 신기록으로 이것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앞에서도 그 유튜브 방송 복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늦어도 월요일 밤까지는 나오거든요, 이 자료가. 그러면 바로 일반 부석실의그 자리에다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그, 이제, 이번에 차는 나오겠죠, 이제 46회는요. 음, 상당히 좀 아쉽네요, 여기도요. 아쉽습니다. 어, 요거는 한개에서 많게는 6개인데 일반적으로 3개 내지 4수가 되게 뽑힙니다. 그래서, 어, 나오는 대로 바로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유 분석실에 함께 찾아봅시다 한 자료는 여기서는 어, 실당 번 6번하고 보너스 볼 37번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1.5수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1,045회 어, 유튜브 방송은 야, 유튜브 방송과 필출3수크룹 복기를 어, 모두 마쳤습니다. 어, 1,046회에는 어,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개인적으로는 아주 아쉬워요. 이 뭐냐면 헌터 연구실의 어, 여기 자료들이 어, 그 뭐냐면 필치 30% 헌터 연구실의 자료가 어, 그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어, 하필이면 어, 그 뭐냐면 그 신기록 그걸 계속 써가는 자료들만 자료를 이렇게 뽑아오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아, 그, 이제, 다음 회차에는 좀 긴장을 좀 풀고, 어, 더, 음,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 건가 봐요. 이걸 올려드릴까, 저걸 올려드릴까 하고, 고민, 고민하면서 아주, 주, 아, 꼭 나올 걸로 올려드려야지 했더니 그게 더 커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 더 아쉬워요. 그게 더. 어떻게든, 어, 그, 좀 도움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요거 일반 분석 실권은 요거는 월요일 날밤밤 밤 늦어도 월요일 밤까지는 올려 놓겠습니다.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